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정고입니다 현재 저는 포트나이트 모바일을 플레이 중인데요 제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기기는 아이패드 9.7인치 신형입니다 5세대고요 어, 아이패드 최신형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PC버전과 콘솔버전과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PC버전과 인터페이스가 그냥 똑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게다가 이제 데이터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PC버전에서 했던 경험치라든지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이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가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모바일 버전에 들어왔는데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래도 몇 가지 PC버전과 다른 점이 그래도 존재는 합니다 자 아무래도 모바일 특성상에 이제 조준이라든지 이런 화면 전환이라든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콘솔이나 PC처럼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라 보니까 여기저기 시끄러운 공간에서 하거나 밖에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사운드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를 이제 포트나이트 측도 알았는지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에 뜨는 거 보이시죠 그 근처에 저기 걷거나 뭔가 행동을 취하면 은 이제 자 이렇게 다 띄워줍니다 다 이제 띄워주는 식으로 가고 안테일러싱과 그 텍스처를 줄이는 방안으로 최적화를 많이 방법을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뛰어내려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모드는 포트나이트의 신규 모드로서 굉장히 시작부터 자기장이 있는 모드로 굉장히 빠른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제작된 모드로서 어, 지금 현재 플레이하기엔 딱 알맞죠? 빠르게 끝내는 게 좋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좀 말이 안되는게 이렇게 큰 맵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큰맵 엄청나게 크죠 솔직히 모바일에서 이정도를 끊김없이할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정도인데요 그거 보이시나요 솔직히 핸드폰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렇게 렉없이 쌩쌩 잘 돌아간다는 거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음. 진짜로 진짜로 여보세요 이렇게 큰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다지 패드에 큰 과보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모드는 총이 좀 많이 드는 모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벌써 자기장이 생겼죠 게임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가기, 흘러갑니다 자 아, 이제 총 누르면 되고 크래프팅 시스템도 PC버전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손쉽게 PC버전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자, 조금 모발이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그 근처에 저기 있으면은 오 저기 저기 보있다 뭐 저기 사람 보이시죠? 팡! 나이스 이렇게 1킬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어느정도의 에임 보정이 있어요 약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이 새끼 에임맥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모바일에 정식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에임보정기능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조준을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해준 기능 같은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중에서는 이제 전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어요 이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에임보정을 정말 잘 이용해서 잘 죽인 경우인데 다른 적을 만났을 때는 먼저 발각되었을 때는 솔직히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진짜로 너무 낮아요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솔직히 모바일에서는 힘들거든요 어, 많이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좀 편법을 쓸수 있다면 안티에일러싱이라고 멀리 있는 걸 이제 좀안 깨져보이게 그 계단식으로 깨져보인다고 하죠. 그 기능을 원래 PC에는 존재하는데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없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조금만 멀리 는 객체들을 보면 은 계단식으로 깨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는걸 친구들이 잘못 봐요 게다가 게다가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제 이제 PC랑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끼리만 플레이 되게 지금 매칭을 잡아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보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안 보일 거예요. 어디보자. 빨리 와봐라. 자, 이제 폭풍의 눈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슬슬 이제 안쪽으로 모여들어야 할 때인데요. 저는 그때를 노려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수 있을런지. 이게 에임이 좀 극혐이라 이 진짜 모바일 버전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자기장 이 일단 줄고 있고요. 숨어 봅시다. 멀리서는 제가 요 저기 저기 한명 있다. 제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 잘안 보일 텐데 봐봐요 봐봐요. 잘 보고 지나가잖아. 이거 있는지 몰라 이거. 알 수가 없어. 자 와라 와라 와라. 어 저기 한명더 있다. 저기한명더 있는 거보이죠자 둘이 만날 거 같죠? 지금? 이 정도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파일에서만보여지는 그, 특성때문에 못봤죠?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당황한 즉, 봐 당황해서 저거 막 설치하는거봐 <웃음> 들켰죠. 자, 저 친구 이제 들켰어요. 자, 저는 이제 상황을 이용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쪽에서 쏘는지는 모르겠지. 설마... 되게 한명더 있는데, 둘중 하나만 이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지리... 좋지 않습니까? 아이, 좋아라. <웃음> 아이, 개꿀인데, 너무. 자, 화살. 너무 좋고 너무 좋구. 자, <웃음> 너무 꿀 빨았죠? <웃음> 너무 좋았어요. <웃음> 이것이 바로 어부질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석궁인데, 이 무한대에요, 이게. 대신에, 탄막차랑 이런게 상당한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적을 조용히 암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죠 어부질이 너무 좋았구요 자 이제 자기장이 줄여들고 있죠 자제 앞까지에요 이제 위치가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자 이제 2 2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고지가 코앞입니다. 고지가 코앞 <웃음> 바로 유안으로 보이는 자기장. 자기장도 상당히 이제 PC 버전에 비하면 퀄리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시야적으로도 비슷하게 상, 그 아군과 적군을 이제 확실히 가려주는 차단마, 차단막 역할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뭐 콘솔이라서 더 유리하다 PC라서 더 유리하다 모바일이라서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 쉽게끔 쉬, 쉽사리 안나오게끔 이제 많은 조정을 심혈률을 기울여서 이게 패치를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너라 아, 저쪽에서 오는 친구들 없나? 나올 때 됐는데 한두놈씩 한두 이제 뛰쳐나올텐데 여기서 이제 자기장에 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친구들이 한두명씩 있거든요 자 자, 다음 자기장은 조금 들어가야 되네요. 이 경우에는 조금. 살살 이끌고 봅시다. 음. 오, 씨. 안 돼! 야, 씨. 뭐야? 어떻게 죽였어? 아, 바로 옆에 있어. 아, <웃음> 죽었어. <웃음> 아, 잘 쏘네. 다 봤구나 아, 어이없게 죽어버렸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어 하지만 포트나이트 모바일 지금 보셨다시피 상당히 최적화가 정말 잘돼있어요오 배틀패스 레벨 올랐고 최적화가 정말 잘돼있고요 게임도 솔직히 모바일 애초에 처음부터 모바일 게임인 것 마냥 이제 굉장히 굉장히 게임이 최적화가 잘 되어있고 모바일 게임에서 특별히 막 불편함이 없습니다. 조준 같은 것도 조준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불편하거든요. 나랑 만나는 사람들은 조준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람들끼리 이러고 에,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쏘고 노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인 게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콘솔과 모바일과 PC버전을 통합한 통합한 게임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게임이라고요 뭐 다른 게임들도 있겠지만 모바일과 PC와 콘솔의 세계를 통합한 게임은 여태껏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 이제 플레이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큰 무리 없이 지금 PC버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똑같아요 이제 상점도 똑같고 그냥 따로 있는게 아니라 경험치나 그런 것도 스탯이나 그런 아예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PC에 있던 거를 모바일로 플레이하고 모바일에 있던 거를 PC로 플레이하고 아예 동일한 콘텐츠를 즐기겠다는 느낌을 줘요. 포토넷 솔직히 PC로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거 심심할 때 침대 가서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멜멜멜멜 하면서 플레이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iOS 버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이제 안드로이드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나이트가 포트나이트가 모바일 버전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걸 지금 딱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세계 상당수의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모바일이 지금 무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어.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그만큼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하진 않겠죠.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포트나이트 모바일이었고요. 아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